안녕하세요 여러분 사회 시간입니다 저희 오늘은 어, 내가 있는 위치를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어, 일단 그 위치를 표현하는 방식은 어떤 규모의 위치를 표현하는지에 따라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나뉩니다 하나는 보다 큰 규모의 위치를 표현하는 방식이고요 두 번째는 작은 규모의 위치를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일단 첫 번째로 큰 규모의 위치를 표현하고자 할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큰 규모의 위치를 표현할 때는 대륙과 해양을 이용하면 그 표현이 쉽다는 라 거예요. 국가나 지역이 위치한 대륙과 접해 있는 해양을 이용해 표현하면 대략적인 위치는 표현 가능하다는 라 겁니다. 자세한 위치는 몰라요 그러나 대략적으로 아 어디쯤에 있겠구나 라는 정도는 파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아프리카 공화국 이라는 나라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어디 있나요 라고 물었을 때 대략적으로 그 남아공의 위치를 모르는 사람에게 그 위치를 설명해 주기 위한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굉장히 애매하단 말입니다 어 이걸 어떻게 설명해 줘야 하지 라고 할때 대륙과 해양을 이용하면 보다 쉽게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아프리카 대륙의 남쪽 맨 끝에 있으며 동쪽으로는 인도양, 서쪽으로는 대서양과 만난다. 아프리카 대륙의 남쪽 맨 끝에 있대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지도 읽는 법을 이야기하면서 방위 표현을 배우셨지요. 지도상에 이런 표시 있으면 딱히 다른 설명이 없으면, 위쪽이 북쪽이다, 아래쪽이 어 남쪽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럼 이 설명에 따르면, 아프리카 대륙의 남쪽 맨 끝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있대요. 지도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죠. 여기 이렇게 세개 지도가 있으면, 이 설명에 따라 우리가 남아공의 대략적인 위치를 찾아보자고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아프리카 대륙의 남쪽 맨 끝, 여기에서 이 지도에서 아, 아프리카 대륙을 찾아보시면 여기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네요. 아프리카 대륙의 남쪽 맨끝 여기 어디 있다라는 이야기겠죠? 남쪽 맨 끝에 있다니까 뭐 요쯤 되겠어요. 남쪽 맨 끝에 있으며 동쪽으로는 인도양, 서쪽으로는 대서양과 만난대요. 동쪽으로는 동, 이렇게 방위 표시를 이렇게 했다라고 했을 때 방해 표시를 이렇게 했다고 했을 때 여기가 남쪽이니까 동쪽은 이쪽이 되겠네요. 그럼 동쪽으로는 인도양. 오, 동쪽에 진짜 인도양이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 여기가 서쪽이겠죠. 서쪽으로는 여기를 이렇게 쭉 돌아서 대서양과 만난다. 그런 걸 보니까 남아공의 정확한 위치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했지만 대략적인 위치는 파악하는 것이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국가나 어느 지역처럼 큰 규모의 위치를 표현할 때에는 아, 이 대륙과 해양을 이용하는 방식이 적절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큰 규모의 위치를 표현할 때 유용한 또 하나의 방법은 지구의 기준선을 이용한 표현입니다. 지구의 기준선을 이용한 표현. 기준선이라는 게 무엇이냐. 지구의 가상으로 그려놓은 기준선을 이용해 표현하면 위치 표현이 쉽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라는 개체는 굉장히 큰 개체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위치를 쉽게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 인간이 이 지구상에 가상의 가로선과 세로선을 그어놨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가로선을 위선이라고 이야기하고요. 가로선을 위선, 그리고 어, 세로선을 경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가로선, 위도를 표시하는 위선과 그리고 세로선, 경도를 표시하는 경선이 만나는 지점이 지구상의 주소가 됩니다. 예를 들어 이 가로선과 세로선이 만나는 이쪽 지점 이 점의 좌표가 바로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위치가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림을 통해 보시면 위도와 경도라고 하는 것은 지구 동그란 지구를 이렇게 반으로 뚝 잘랐다고 했을 때 지구의 가상의 가로선을 그려두었습니다. 이러한 섬들이 바로 위선이고 지구를 세로로 잘라놓은 이 선을 경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큰 규모의 위치를 그 표현할 때에는 이 위선과 경선을 활용하면 편리하게 위치를 표현할 수 있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보다 작은 규모의 위치를 표현할 때는 어떤 방법을 쓰면 좋을까요? 작은 규모의 위치를 표현할 때 우리 예를 들어 우리 집 같은 거 댁이 어디세요? 라고 물어봤을 때 아, 우리 집은 유라시아 대륙의 맨 동쪽 끝에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얼마 없을 거예요. 또 우리 집은 동경 135도, 서경 120도에 위치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많이 없을 겁니다. 왜? 그보다 더 좋은 표현 방법이 있으니까요 그게 뭐냐면 바로 주소를 활용하는 방법이지요 보통 사람들은 어 대기 어디세요? 집이 어디에요? 라고 물어본다면 아 우리 집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어쩌고저쩌고 라고 이야기 할 거예요 주소를 표현하면 내가 살고 있는 집의 위치를 쉽게 표현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주소를 많이 사용하는데 현재는 도로명 주소를 쓰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집원 주소를 썼었지요. 그러나 그게 굉장히 비합리적이다 라고 해서 지금은 도로명 주소 체계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규모의 위치를 표, 표현하는 또 하나의 방법은 바로 랜드마크를 이용하는 방식입니다. 랜드마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지역을 상징적으로 대표하는 장소나 건물을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어 이런 것. 에펠탑이라고 하는 랜, 그 상징물. 에펠탑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프랑스 파리에 있지요. 그러니까 이 파리하면 떠오르는, 에펠탑하면 떠오르는 도시가 바로 파리 아닙니까? 이처럼 어떤 지역을 상징적으로 대표하는 장소나 건물 같은 거. 그거를 랜드마크라고 이야기하는데 랜드마크를 이용해서 어, 그 위치를 표현할 수도 있다는 라 거예요. 여, 집이 어디예요? 라고 물어봤을 때 아, 우리 집은 영등포 신세계백화점 근처에 있어요 라고 한다면 집이 어딘지 정확하게는 몰라도 아 대충 어느 부근이구나 라는 점은 알수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랜드마크를 활용하면 위치 표현이 쉽다는 라 이야기입니다 저희 오늘은 위치를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위치를 표현하는 것은 큰 규모의 위치를 표현할 때 그리고 작은 규모의 위치를 표현할 때 방식이 약간 달랐어요 큰 규모의 위치는 어떤 대륙이나 해양을 이용하거나 혹은 지구의 기준선, 즉 위도, 위선과 경선을 이용해서 표현하는 방식이 있었고요. 그리고 작은 규모의 위치를 표현하는 방식으로는 주소를 활용하거나 혹은 랜드마크를 활용해서 표현하는 방식이 있었습니다. 저희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학습한 위도에 따라 인간 생활이 달라지는 양식에 대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